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어우 날씨가 너무 덥죠 시카고는요 좀 선선한데 한국은 너무 덥대요 어떡해요 너무 더워서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집 안에서 그냥 계속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대신 피아노 연습 열심히 하세요 자 오늘은요 새로운박자를 배우게 될 거예요 8분음표라고 들어보셨어요? 반박자 짜리예요 그래서 빨리 치는 노트를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가볼까요? 자 먼저 악보를 보면 이렇게 생긴 건한박자예요 그죠? 이건 이제 다 알아요 쉬워요 그 다음 요건 두박자 그리고 세박자 그리고 네박자 그래서 1, 2, 3, 4 이렇게 되죠 5는 없어요 5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? 음, 4 더하기 1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5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이렇게이두 음표를 같이 둔 다음에 다이 붙임줄로 이어주면 안 치고 다섯 박자가 되죠 그렇죠 자, 그런데 만약에 한박자보다 더 빨리 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럴 때는요 우리는 이렇게 그려요 어, 생긴 거는 과를 넣어 사분음표랑 비슷해요 한박자짜리 그런데요 끝에 꼬리가 달렸어요 그래서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꼬리를 날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 얘는 빨리 치라는 뜻이고요 이 음표의 박자는 반박자예요. 그래서 이 음표를요. 요렇게 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stems down. 우리 옛날에 stems 를 배웠죠? 기둥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. 그래서 기둥을 올라가게 그릴 때는 팔분음표를 이렇게 그려주고요. 기둥이 내려가게 그릴 때는 에 이렇게 그려줘요. 아시겠죠? 그래서 꼬리가 달린 얘랑 얘는 같은 노트고요 그 다음 박자는 반박자랍니다 사과 하나에 뚝 반을 자르면 생각해 보세요 사과 반쪽이죠 그리고 사과 반쪽과 또 다른 반쪽이 두 개가 있으면은 사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8분음표 두 개가 있으면 이거는 4분음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8분음표 두 개는 4분음표하고 같고요 그 다음 요렇게 8분음표가 두개가 나올 때는요 꼬리를 따로따로 그려주지 않고요 요렇게 이어져요 칙칙폭폭 기차처럼요 그래서 얘네들은 쌍쌍으로 다녀요 요렇게 이제 아시겠죠? 그래서 코르노트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딱 선이 그어져 있으면 8분음표 두개인 거고요 이두 노트를 한박자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리듬 엑서사이즈 리듬 연습을 먼저 해볼까요? 자, 악보를 보면 쿼르노시에요 그리고 C에서 시작하죠 그러면은 1, 2, 3, 4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두 번째 마디를 보면 오! 에이스 노 반박자 짜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죠? 1, 2, 5 그래서 쿼 a 일 때는요. 1, 2, 3, 4. 이렇게 되지만 8 is 표가되면은요 1, 2, 3, 4. o 2배로 빨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부터 배우는 노래는요. 빠 h a 표들이 나와요. 자, 그럼 오늘 새로운 노래를 한번 배워볼까요? t 번째, i 우 w h t 오, 이 노래는 너무 신나는 노래예요 선생님, 국민학교 시절 들어보신 적 있어요?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러죠 선생님은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를 다니지만 자, 국민학교 시절에 자주 불렀던 노래예요 자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f i n e hand position 자, 먼저 손의 위치를 찾아야 돼요 악보를 툭 훑어보니까요 오, 첫 번째 노트, 박자 신경 쓰지 말고 첫번째 노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왼손에서 시작하고요그 다음 bass clap G O G에요 그 다음 step up u 그리고 right hand D로 가죠 그리고 D step up step down 뭐 일단은 노트는 이래요 그 다음에 박자를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악보를 볼 때는요 맨 처음 핸드 포지션을 찾고 노트를 대충 슥 훑은 다음 박자를 계산하세요 아셨죠?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박자가 없어요 두 번째 박자는요? 없고요 세 번째도 없고 오! 누가 지금 세 번째 있다고 그랬는데 잘 보세요 맨 처음에 마디가 음표가 두개 있지만은요 꼬리로 이어져 있어요 우리 배웠죠? 반박자 두 개니까 이두 개가 합하여 한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앞에는 한 박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박자표를 보면 4분의 4 박자죠 그러면 은네 박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몇 개가 없죠 지금 세개가 어디 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세개는 뒤에 나올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인컴플리 메저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한 박자만 있는데요 이한 박자를 따라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올라와요 1, 2, 3, 4, 1 이렇게 되죠 리듬이 그래서 이건 오늘 새로 배우는 리듬입니다 8분음표예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Fine hand position Ready? 1, 2, 3, 4 1, 2, 3, 4 Step down, steep 반박자가 나오죠. One, two, three, four, one, s k e p s step, step up, up, repeat, step down, repeat. 1, 2, 3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맞죠? 맨 마지막에 세 박자밖에 없잖아요 그죠? 자 어때요? 음, 중간에는 스텝 앤스키이 있으니까 싶어요 근데 어, 또한 번씩 이게 나올 때는 헷갈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삼번 손가락으로 시작하고요 바로 B까지 올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리듬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똑같은 멜로디를 몇번 반복하죠? 이거를요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이나 반복해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요 맨첫 번째 라인만 잘칠수 있으면은요 나머지는 똑같은 거 반복이에요 아시겠죠? 자 그럼 쭉 빨리 한번 가볼까요? Find hand position. Start on G. And right hand on D. 자네 번째 박자 시작합니다. 아시겠죠? 1, 2, 3, 4, 1 이 곡은 굉장히 빨리 가는 곡 중에 하나예요. 신나는 노래거든요. 포기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반디 깎끌어온것 같아요 <웃음> 자 그리고 두 번째 노래는요 오,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이 노래를 들으면요 마음이 평온해요 자 그럼 한번 쳐볼까요? 타당 악보를 보세요 선생님 먼저 버죠뭘하라 그랬죠? Fine Hand Position 먼저 손가락 번호를 보고 손의 위치를 찾으셔야 돼요 첫 번째 루트는 베이스 클랩 on G 손가락 번호 4번으로 치대요. 그죠? 그리고 같은 옷시고그 다음은 오른손 right hand on C m i C에서 스텝업 있죠? 그리고 크훑터보니까그 다음은 오 C인데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으로 치는 C죠? 왜? 베이스 클랩에 붙었으니까 그 다음 F로 가요 right h a n d 로 나오네요. 그래서 음, 이 노트는 쭉 보니까 같은 씨인데 오른손으로 쳤다 왼손으로 쳤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멜로디가 왔다 갔다 해요. 그게 아마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. 자 그럼 이제 노트를 봤어요. 그다음에두 번째 뭐 해야 되죠? 리듬 리듬을 체크해야 되죠? 다쿼르고 헤브 놓으시고 여기두 박자고 그 다음 여기가 우리가 오늘 배운 8분음표예요 두 노트가 모여서 한 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원원원 이런 리듬이에요 아시겠어요? 또 다른 데도 있죠 어디예요맨 마지막 마디 F에 두 박자가 있고 원투 그리고 원원 아시겠죠? 두 노트가 모여서 한박자를 이루는 거니까 하나씩은 반박자 잖아요 그죠? 자그러면 천천히 한번 악보를 보면서 같이 쳐볼게요 Fine hand position on G and on C 오 그리고 이 곡도 참무가첫마이에요 Time signature 박자표가 3, 4 4분의 3 박자인데요 어첫 번째 마디를 보니까 세 마디가 아니고 한박자 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뒤에 나오겠네. 그럼 우리는 1, 2, 3 시작해야 되는 거죠. 자, 기억하시고요. Ready? 1, 2, 3. 1, 2. left hand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피아노를 치래니까요 목이 마른 것 같아요. 자, 지금 쭉 보니까 매번 3마다 이렇게요. 계속 에이노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.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많은 8분음표가 1, 2, 3에 나오는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선생님이 박자를 계속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박자의 움직임을 느끼기가 쉬워서요 아 근데 너무 힘드네요 <웃음> 자 그러면은 조금만 더 빨리 합쳐볼까요? f i n e hand position Ready? 1, 2, 3, 1, 2 가 힘들지만은요, 리듬은 빨리 치면 흐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치기 쉬울 수도 있어요. 이 노래는요. 하나예요 오. 이 노래를 들으면요 정말 초원의 집 같은 게 생각이 나요 잔디가 확 펼쳐져 있는 곳에 요 꽃이 피어 있고 이쁜 집이 지어 있는 느낌이요 바로 이 곡의 제목이 Home on the Range 초원의 집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최대한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은요 연습할 부분이 많아요 먼저 우리가 뭐 배웠죠? 음, 새로운 거8분음표를 배웠어요 반박자짜리 이 에이스 노트는요 꼬리가 달려 있거나 아니면은 음, 스탬 요렇게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얼른 보기에는요 4분음표 한 박자짜리랑 비슷하지만은요 거기에 꼬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우, 오늘은 연습량이 너무 많나요? 그래도 그건 너무 재밌죠? 날 더운데 집에서 시원하게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보충수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